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된 가구가 새기 발에 있는 것을 보는 꿈.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집안의 불화가 생겨 화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오래된 가구나 새 가구에서 부더기가 가득 있는 꿈. 행지수로 인해 큰 돈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된 가구를 보는 꿈. 애정의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꿈입니다. 오래된 가구에 관한 꿈. 애정 문제를 암시하는 꿈이다. 옷을 넣어놓는 서랍장 또는 장롱에 서류 통장 등 문서를 넣는 꿈. 증권사의 투자 또는 은행에 돈을 투자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의 꿈입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은이 반짝거리고 있는 꿈. 사업가는 사업의 성공으로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장 또는 이불장에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본 꿈. 사업가는 사업에 큰 성과를 거두고 번창하여 명예와 재물이 쌓여 부귀 영화를 누린다는 의미의 꿈입니다. 옷장 또는 이불장에 아무것도 없는 꿈. 재물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옷장에 서류나 통장을 넣는 꿈 은행에 돈을 저축하게 되거나 증권에 투자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는 사업적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게 생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옷장에 옷이 없는 꿈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꿈 옷장에 옷이나 이불이 가득 들어있는 꿈 사업상의 거래에서 큰 이득을 남길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자신의 명예와 복목이 최고로 상승하고 가문을 빛내게 될 징조로 행운 몸에 속합니다. 옷장이 텅 비어있는 가구 꿈 돈거래주의하라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옷장이나 새 가구를 사서 오는 가구 사는 꿈 살림의 번창을 나타내는 꿈입니다. 재산도 늘어나고 집안 경제력도 좋아지게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위치를 바꾸거나 돌려놓는 가구 꿈 삼모는 유산의 우려가 있어 조심해야 함을 나타내어주고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하는 일에 걸림돌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불장 안에 이부자리와 혼수감이 가득 차 있는 꿈 상품을 비축해 놓았다가 값이 좋을 때 내다 팔게 되는 등 보관이나 풍요 등을 암시하는 꿈 이사 가려고 가재 도구를 밖으로 내놓고 차에 싣는 꿈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맡은 업무 내용이 변경이 되고 사업이 전환기를 맞이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취직 등의 청탁을 할 일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이사 간집의새 옷장을 비롯하여 다른 가구를 새로 사는 꿈 현재와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운세가 대통하기에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나날이 발전하게 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값비싼 가구를 사는 꿈 현실에서 자신의 소비가 많은 것을 의미하고 가정에 돈이 나갈 곳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방 안에 화려한 장롱 또는 책상이 가득 들어가 있는 꿈 가정 형편이 여유로워지고 조력자를 만나게 되어 재물이 들어오며 명예를 얻어 주위에 부러움을 산다는 의미의 꿈입니다. 자신의 방에 있는 장롱을 활짝 열어놓는 꿈 가게를 개업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자신의 별 볼일 없던 방에 화려한 장롱이 들어가 있는 꿈 자신을 괴롭히던 걱정거리들이 사라지고 아주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자신이 비싼 가구를 사는 꿈 자신의 소비가 심한 것을 나타내어주는 꿈으로 가정에 돈이 없어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장롱 안에서 물건 또는 이불을 꺼내는 꿈 일거리 등이 많아지고 명예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장롱 혹은 수납장에 있던 물건과 이불을 꺼내 밖에 노는 꿈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거리가 많아져 바빠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이며 그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얻고 명예도 올라감을 의미합니다. 장롱 속에 마른 산삼이 가득한 꿈 집안의 돈과 재물이 들어와 풍요로워지는 꿈 장롱 속에서 구더기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꿈 뜻밖의 횡재로 많은 돈을 만지게 되는 꿈 장롱이나 가방에 갖가지 옷을 넣는 꿈 주변을 정리, 정돈하게 된다는 뜻의 꿈 장롱이나 서랍 문갑을 열고 무언가를 찾는 꿈 애타게 기다린 소식을 접하게 되는 꿈 집안에 있는 가구를 방밖 집 밖으로 내놓는 꿈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이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성사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혹 직장인이라면 실직할 수 있으니 언행에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집안에서 가구를 밖으로 내가는 꿈 머지않아 집안에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될 좋지 못한 징조집안의 가구들을 이사가려고 차에 싣는 꿈 직장을 옮기거나 사업의 아이템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게 됨집안의 가구를 옮기거나 돌려놓는 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되거나 현재 임신 중인 사람은 유산의 우려가 있음. 집안 어른들이나 조상들이 쓰던 오래된 가구를 구경하는 꿈.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집안에 새로운 가구들을 들이는 꿈. 이는 내 주변에 누군가 결혼할 때가 다가옴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축하할 일이 생길 것을 뜻하는 가구 꿈입니다. 집안의 가구를 밖으로 내가는 꿈. 식구나 친척이 곧 죽거나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될 꿈. 집안의 가구를 옮기거나 돌려놓는 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되거나 현재 임신 중인 사람은 유산에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집을 새로 사서 가구를 막들이고 있는 꿈 집을 새로 사서 가구를 막들이고 있는 꿈을 꾼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라면 결혼할 암시이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를 하게 되거나 여행을 떠나게 되는 등의 환경의 변화가 있을 조짐이다. 책상에 둘이 마주 앉은 꿈 협상이나 말다툼이 있게 될 꿈입니다. 책상에서 일하는 꿈 학업에 집중이 잘 되고 업무도 잘 되게 될 꿈입니다. 침대 다리가 부러지는 꿈. 내가 계획한 일이 지연이 될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침대가 딱딱해 불편한 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불안함 암시하는 꿈입니다. 침대를 때려 부순 꿈. 직장에서 실직하는 등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는 꿈. 침대를 밖으로 내놓은 꿈.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될 꿈입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바꾸거나 문제가 생기고 부부 사이에는 이혼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침대를 청소한 꿈.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될 일이 있게 될 꿈으로 풀이를 하게 됩니다. 침대에서 떨어지는 꿈 직장이나 사업 홍이던이을 잃게 되고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걸림돌이 생기며 결혼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꿈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는 꿈 모든 것이 솔솔 풀리게 될 꿈입니다. 침대에 다리가 부러진 꿈 사업상 어려움이 생기거나 믿었던 부하직원을 잃게 되는 꿈큰 책상에 앉은 꿈그부서의 책임자가 되게 될 꿈입니다. 헌 가구를 버리고 새 가구를 들이는꿈 생활이 새롭게 변화될 꿈입니다. 일상생활의 평온함과 안정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족 누군가의 결혼 시기가 임박하거나 자신에게 변화가 생길 가구 꿈의 몽입니다. 화려한 가구를 선물 받은 꿈 안정적인 생활을 바라고 있는 꿈입니다. 평온과 행운의 가정생활을 뜻합니다. 지친 마음과 힘든 현실을 위로받고 싶어하거나 안정된 생활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꿈입니다. 화려한 디자인의 장식장을 사는 꿈 행복한 결혼생활과 가정의 화목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화장대를 사는 꿈 배우자를 만나게 되거나 기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뜻하는 꿈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라면 멋진 배우자를 만나게 되거나 정식으로 청혼 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흔들 의자에 앉는 꿈 남의 도움으로 이익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구를 선물 받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앞으로 결혼하게 될 짝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이사나 사임사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국구매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